자, 목사님, 오늘 말씀은 에스더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예. 오늘은 특별히 지금 에스더 캠프기간에서 에스더 서 말씀을 함께 부절해 네. 보려고 그래요. 네. 네. 에스더 2장 11절 말씀인데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말씀 중에서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읊조려 보고 싶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의 하가다 본문 선택은 항상 허를 찌르세요. <웃음> 아, 그래요? 보통은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익숙한 구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안보와 네.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부분을 읍조리겠다는 거죠? 그러죠. 왜 이렇게 네. 정하셨어요?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모르드의 역할이 참 큰데. 그렇죠. 모르드게가한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에스더서의 그 에스더가 왕후 후부, 후궁으로 후 가는 과정 을 성경은 강제로 끌려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네, 네뭐 한글 성경에는 이끌려갔다 라고 나왔지만 원어에는 라카의 강제로 이렇게 자기구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끌려갔다. 음. 아마 유대인이었고 또 여러 이유 때문에 뭐 후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어 모르드게가 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네. 날마다 후궁 앞으로 왕래하면 에스더의안보와 어떻게 될지 를 알고자 했다. 이때 안보가히브리어로 네. 샬롬이거든요. 아 샬롬. 아, 샬롬. 그래서 원하지 않는 환경에 끌려갔지만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아하. 그곳에서 일단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게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아싸인데, 아, 후공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매일 격려해주는. 네. 역할을 모르게가 잘 했던 거죠. 그래서 안부가 샬롬, 평안이 평안이었군요. 네.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 뭐, 원치 않게 서로 오해와 다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얘기치 않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실수하고 죄와 허물을 남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서로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도록 힘쓰기를 원하시는것 같아요. 네. 이 속에 뭐 문제는 돌이킬 수 없지만 상황은 음.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자. 네. 우리 서로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해보자. 음.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해줬던 역할인데 그 모르드게의 역할 때문에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네. 어디서든지 상황은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거나 잘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강한데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안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기를 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네. 문제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용기를 내자. 낙심하지 말고.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부려하지 말고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다시 최선을 다하자. 음. 이게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될수 있는 하나의 과정에 중요한 모르드게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도 누구나 서로 안부를 알고자 하면 서로 마음의 평안이 있나 없나 알고 평안을 주고자 노력하다 보면 에스더가 어떻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또 어떤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월 여름 무더운 이 여름에 날씨도 더욱 고또 짜증나기 쉬운데 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면 그런 노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읍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음.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집변에 낙심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격려해 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